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이번에도 단골 게스트 부드녀가 나왔는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네 아, 맨날 나와요 맨날 마요남이 이겨야 돼. 네 마요남은 은근히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마요남. 더 많이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촬영을 어디로 하러 왔냐면 마카오의 초대형 리조트 호텔 갤럭시 호텔로 왔습니다 <웃음> 내부의 구경거리도 정말 많지만 특히 여기는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호텔의 부페인 크레스티바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웃음> 제가 앞으로 이 마카오에 있는 초대형 5성급 특급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구페들을 한 번씩 먹어보려고 래요 돈은 좀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마카오의 맛있는 음식과 구페가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갤럭시 호텔은 마카오시면 오 무조건 오는 곳이고 정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찍으려고 래요 특히 10월 1일부로 메뉴가 리뉴얼이 됐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가볼까요? Thank you 지금 음식을 많이 퍼왔어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보이죠? 지금 여기 음식들이 고기류도 되게 많고 회 종류도 여러 개 있고 뭐 연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점심치고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아 그런가? 맞아요 약간 우리나라 저녁붐펴 먹는 느낌? 회산도 있고 기도저 네. 진심 뻥 안치고 어저께 한 음. 저녁 5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현지 시간 2시 반 좋다 <웃음> 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멀티캡스네 어 카메라 두겠어 이제 아, 맞다, 방송사 진출하겠습니다 <웃음> 처음에 뭘 먹어볼까요? 연어가 아무래도 제일 맛있겠죠 두껍게 어, 진짜 두껍겠어. 그리고 일반 식당 가면 하나씩 먹잖아. 근데 뷔페오면세 어, 개씩 먹어줘야 돼. 맞네. 하나씩 먹어주면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세 <웃음> 개씩 식당 가서 이랬으면 머리채 하고. 어. <웃음> <웃음> 음... 그래, 어, 연어 진짜 맛있어. 음. 맛없을 수가 없지. 연어는 어, 그지? 그 뭔지 알겠지? 진짜 부드러워. 연어 철인가 봐. 어쩌려고. <웃음> <웃음> 이거 만두인데 되게 바스켓 부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거 음식들을 소개를 여기 액션캠의 다른 카메라로 설명해드렸는데. 진짜 바보같이 액션게키지도강사 설명하고 있었어요 완전 열번 지금 밥 먹을 입맛은 죽진 않았어요 <웃음> 다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삼겹살 음. 그리고 여기 즉석으로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뭐 어, 연어는 기본적인 거고 토고기 삼겹살 자, 아, 국수 이게 무슨 튀김이야 치킨 치킨이야? 매콤해 매워 매워 응음 음. 진짜 부드럽다 이거 홍합 이거 진짜 베리브스케이 홍합이 진짜 크다요 그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중국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다 커지는 거야 <웃음> 와 근데 진짜 크다 어떻게 이렇게 크냐 <웃음> 폭립 우리나라 폭립이랑 비슷할지 한번 먹어볼게. 우리나라 표비 빔이랑. 십자 맞아 느낀 게 있어. 진짜 부드러워. 거의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십 분 동안 촬영하느라고 맞아요.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딱한입 씹자마자 엄청 부드러운 걸 느꼈어. 진짜 부드럽다. 어, 녹았어. 그냥 먹어봐야지. 음. 근데 약간 소스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여기는 고기 종류가 진짜 많아. 중국 쪽이 약간 고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파인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샐러드는 좀 적어 따로 먹생 호텔에... 어, 야채 종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좋지 원래 고기가 비싸잖아. <웃음> 합리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기가 나아 뭐야? 라자냐. 라자냐? 파스타의 일종인데요. 어? 밀가루 피랑 치즈랑 뭐 소스 재료 이런 거 나와서 만든 요 음, 너도 요즘 알지? 마요 네. 남 보고 공부했나? <웃음> 아, 마요 남네 이런 거 나와? 짜장면 해먹던데. 짜장면. 마요 남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뭐래? 아, 네? 피자에 빵 빼고 위에 소스들 <웃음> 딱 모아서. 어, 뭐. 맞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해 여기 가격 면에서 마파오에 호텔 부페가 되게 많아요 이런 정말 초대형 호텔 안에 있는 부페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호텔 뷔페는? 음, 다른 나라 호텔 부페에 비해서는 갤로시 호텔이 원가가 296불인가 그래요 여기서 그냥 보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샀냐면 그 마카오 페리터미널 있죠? 거기 가서 가지왔어요 호텔 부페들도다 팔아요 많이 와주세요 구독과 <웃음> <웃음> <웃음> 어우 파도 산줄 아다 이거네 누가 오면 사장님인 줄 알겠어 응 그렇지 구두에서 예약하면 인당 240 그러니까 부가세 그런 거다 포함해서 네 거의 한, 한 60불 정도 싸나? 그, 하나로 8천 원? 그게 어디야 음, 이름만 대면 알아서 다 예약합니다 입구 와서 이름 대고 <웃음> 먹으면 돼요 그리고 호텔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냥 하고 바로 오면 되잖아 그렇죠 갤럭시 갈일 있다 하면은 일단 구두 오세요 응영어두 음. 음. 개만 먹으면 안 돼? <웃음> 내가 먹어 줄게 연어를 이만큼 먹었어. 거의. 한 마리 먹었어, 지금. 오, 알레스카 다녀왔어, 지금. <웃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웃음> 이건 진짜 <웃음> 맛있어. 자 딸기부터 자 딸기 맛있고 망고 자이거 음. 음. 아, 뭘까요? 이거 안에 망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레몬에 500원 레몬? 나도 어. 레몬에 500원 맞지? <웃음> 아니 냄새 맡아보니까 딱레몬이 음. 어 되게 특이하다 레몬 맛 진짜 세다 디저트 <웃음> 리뷰는 안되겠어 다 아, 부신다 그냥 흙 <웃음>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초코 초코 음, 역시 초코는 맛이 없을 수 없지 완전 진해요 꾸덕해 진짜 진하요 초코 안에 초코에 초코가 또 들어가 있어 거의 여러 가지 과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카오 호텔 뷔페 도장깨기 찍었고요. 마카오에 놀러 오시면 이런 뷔페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뭐라도 말해봐요. <웃음> 몰라도 말해봐 네, 아무 말좀 해봐요 뭐 이렇게 여행 오면은 입에 맞을까 안 맞을까 메뉴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걸 걱정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페스티벌 오고 예약은 꼭구독에 와서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호텔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고 막오... 구두녀였습니다 <웃음> 안녕 멘트를 <웃음> 만들어줘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 그래서안 느는 거야. 이부든옆표 구독과 좋아요. 정규. <웃음> <창피해. 웃음>